안녕하세요. 문의 2단계의 과학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를 공부하려면 먼저 혼합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혼합물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면서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네, 콩밥이 있습니다. 콩밥은 쌀과 콩이, 즉두 가지가 섞여 있지만 쌀의 성질, 콩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호합물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겠습니다. 아, 맛있는 김밥이 있습니다. 김밥도 당근, 시금치, 오이 등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지만 당근 성질, 오이 성질, 시금치 성질은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각각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있지만 성질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섞여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알아보자. 그러면 혼합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가루와 모래, 흙탕물, 소금과 모래, 콩과 좁쌀, 물과 식용유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혼합물이 있지만 우린 여기 나와있는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철가루와 모래를 보겠습니다. 철가루와 모래는 무엇을 이용하면 쉬울까요? 그렇죠. 자석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자석에는 무엇이 붙나요? 네, 철가루만 자석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막대 자석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흙탕물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흙은 여러 가지 알갱이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라앉히면 그러면 무거운 알갱이가 이렇게 아래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흙들이, 위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흙탕물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소금 속에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그치만 우리는 과학을 공부해서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과 모래가 섞인 것을 물에 녹입니다. 무엇이 녹나요? 네, 소금만 녹고 모래는 녹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거르면 녹지 않은 모래는 위에 남고 물에 녹은 소금은 아래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한번 보겠습니다. 거름종이를 여러분께서는 원두커피 드실 때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거랑 같은 종류입니다. 거름종이를 반 접고 또 접어서 주방에서 흔히 쓰는 깔대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대를 이용해서 끼워놓고 물에 녹인 소금과 모래가 섞인 것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은 아래에 내려가고 모래 알갱이만 위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내려온 소금물을 염전에서 소금 얻듯이 증발을 하면 또는 가열을 시키면 그러면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콩과 좁쌀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과 좁쌀은 분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콩은 크고 좁쌀은 작기 때문에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콩과 좁쌀 사이 크기가 되는 망을 가진 그러한 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채로 치면은 크기가 큰 콩은 위에 남고 크기가 작은 좁쌀은 아래로 내려오게 돼서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채는 주방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 익숙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무게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 보겠습니다. 옆에 네키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키를 이용해서 곡식을 분리하는 방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까부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콩과 좁쌀이 섞인 것을 여기다 놓고 키로 까부리면은 무거운 것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무거운 콩은 뒤쪽에 모이게 됩니다. 가벼운 좁쌀은 앞쪽에 모여서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콩과 좁쌀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물과 식용유가 섞인 것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어,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고깃국을 끓이다 보면 위에 기름이 뜨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깔때기를 이용하는데요. 조금 다른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먼저 물과 식용유가 섞인 혼합물을 잘 흔들어준 다음에 여기 분별 깔때기에 집어넣고 여기 보면 은 위에 마개가 있습니다. 여기 물과 식용유가 섞인 것을 마개를 열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바개를 다시, 마개를 다시 열고, 위에 마개를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손 그림에 콕이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콕을 살짝 돌리면, 아까 흔들었기 때문에, 아까 흔들었기 때문에, 우쪽에는 기름이, 아래쪽에는 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콕을 열면은 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로 다 내려온 후에 다시 콕을 꾹 누르면 위에는 기름만 남게 됩니다. 즉두 가지를 하나는 위에 뜨고 하나는 아래로 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분별 깔때기 도구를 활용해 분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혼합물의 뜻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혼합물은 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은 그대로 지니면서 섞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가루와 모래가 섞인 것은 네, 자석을 이용했고요. 흙탕물은 가만히 가라앉혔고 소금과 모래가 섞인 것은 물에 일단 녹인 후 녹은 소금물은 걸음종을 통해서 걸렀습니다. 콩과 좁쌀은 크기 차이가 있을 때는 채로 무게 차이 활용할 때는 키로 분리했습니다. 물과 식용유는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분별깔때기를 활용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그림을 빼고 공책에 두 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